오, 너무 어요지이 저쪽으로 가볼까? 저쪽으로 가까? 오빠, 이 가자. 오빠, 가자. 잘 간다 엄마 이쪽으로 갈 건데. 오빠한테 가자. 누구, 오빠한테 가자. 아이, 살더니 아이, 살더니 근데 기다려. 두부 친구야, 안녕. 이제 가자. 꾸이안녕 가자. 안 돼, 응. 르렁하면안 돼. 안녕. 응. 누구도 가자. 안 돼, 안 돼. 가야 돼. 자, 가자 이제. 안녕, 인사했다. 가자.